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0분 동안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하려 하시는데요. 제가 어머님을 많이 모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간증을 해야 할까 걱정입니다. 선생이 있는 있는 하나님들 하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우리가 참 어머님에 대해서 어, 좀 다른 선배님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아는 어, 집회 때나 뭐 훈덕회 때 아버님께서 늘 강연실 나와서 노래해봐라 그러시고 또 감정해봐라 하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나오시면은 항상 부르시는 노래가 김사가시었습니다 네, 1절은 끝에 감사가. 마지막 2절은 문사가. 이렇게 그 노래를 자주 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지켜보시면서 참 못해 하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님을 저희는 좀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저분은 참 아버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웃음> 어, 제가 참 어머님을 좀 가까이 모시게 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 2005년, 2006년 때 강남교 구장을할때 그때 어머님이 그 강남교회 식구님이 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스에 계시는 박정호 회장님이 항상 어머님을 모시고 어, 교회 예배 보러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머님을 음, 가깝게 모시게 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음, 식구님들 집에 신방 한 그런 기간에 어머님께서 집으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가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권해주시고 정말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서 사람을 많이 베풀어 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웃음> 에, 언제나 참 어머님은 에, 참 변한 모습으로 찰떡같은 말씀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들게 심정을 많이 일으켜주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웃음> 정말 생각하면 그런 어머님이 자꾸 그립고 듣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어, 1927년 8월 20일에 탄생을 하셨고 어, 1952년 5월 10일에 26세 때 저희에게 입교를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은 신사참배를 하시지 않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참실앙을 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시죠. 고려실학대학을 다니시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에 어느 날 저의 청년이 저 범죄골에 젊은 청년이 살고 있는데 뭐, 교회를안다니는안 안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전도하러 가야지. 그런 그래 생각을 하시고, 어, 일주일 동안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찾아가했답니다그래 찾아갔는데, 아버님께서 밖에 나와 계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왔냐고 그러시시대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아, 들어라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어,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집을 보고, 한짝 놀라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집도 있나? 그러실불 정도로, 아주, 그런, 그런 게, 토당집이었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그 방에 안내하신 대로 들어가서 앉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어, 어머님은 혼자 가셨는데, 혼자 앉아 놓시고 아주 사람을 놓고 말씀을 하시던, 그냥, 기가 따가울 정도로 큰 소리로 그냥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자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성경을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자주 어,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너무 그, 해박하신 그 말씀에 푹 빠지셔가지고, 전도하러 갔다 가면은 전도가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되셔가지고, 네. 언제나 아버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아버님께서 그렇게 왜 소를 들으면서 크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니까, 그때가 아버님께서, 음, 나만을 내려오셔가지고, 원리 정리를 하신 날이에요. 정리를 하신 마지막 날에 아버님께서, 야, 이제는 정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하실 때인데, 어머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신 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성냥하신 분이고, 준비되고, 예비된 분이니까, 사람님이오계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에, 아버님, 그,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 감격하셔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막 크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부터, 어, 아버님을 모시게 됐는데, 어머님도, 신학대를 다니면서 성경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원래 네, 말씀을 들으시고는 다 이해가 되시고 아마 그렇게 아,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오는 분이 이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꾸 기다리던 책임져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절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일생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니다 제가 간정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간정집을 보니까, 참 어머님께서는 정말 공부를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전국적으로 수련하시면서, 어, 개출하시면서, 대표적으로는 태국계도 개척하시고 또 대전계도 개척하시고 부산진계도 개척을 하시고 아주 그런 참그 어려운 때에 개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60, 우리나라가 60, 뭐 50년도 6 0년대는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개척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재련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어려움 모르고 막, 보지루펼치팅 했지만, 때로는 너무 춥고 힘들고, 그래서, 아 이번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아유, 좀 따뜻한 맛을 좀주기 하고, 따뜻한 밥도 좀 먹고, 그렇게 좀 쉬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실대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나면, 아버님은,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은 없으시고 다음날 바로 나가러오신대요 그래서 아휴 참 자석도 하시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항상 어, 아버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시기 때문에 내로 불편 없이 바로 계속 나가시고 하셨답니다. <웃음> 어머님은 언제나 사적인 생각보다 공적인 생각으로만 일생을 살아오신 그런 아버님 말씀에 절대 싫어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정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오신 참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셨습니다. 전국 순회사로 다니시면서 초창기 시대에 많은 식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 일본에 가서도 또 순례서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일본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활동도 하셨고 한국에서도 청과활동뭐 계속 통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실시되셨을 때 국가 메시아 반영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에 가셔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제가 어, 이런 여러 가지 간정을 읽으면서 야송도교 여성 중에서 이렇게 생생을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정하고 절대 사랑하면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 또 계실까 생각해봤는데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에, 믿음으로 정말 아버님을참 사랑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어머님으로 간택되시지 않으셨다, 않으셨나, 하는 그런 재미를 생겼습니다. <웃음> 참, 아버님과, 신제일체, 어, 사랑일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시고, 음,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가인아들 두 아들 가정에, 네, 예, 오심도 받으시고, 손자, 손녀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으셨고 또참 어머님은 참 사랑으로 이 손자, 손녀들, 아들, 딸을 많이 사랑하시면서 심정일체를이으셔가지고참 부모로서 참 사랑을 실천하셔서 상대 왕권을 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참 부모님으로 오신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은 중에 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 참 어머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신앙생활로 감사의 왕을 모시고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천일국 백성으로, 영감에게 씩씩하게,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웃음>